안녕하십니까. 목수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인테리어 필름, 밑작업, 기초작업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을 약 15분에서 20분 동안에 거쳐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수캠프에서는 아직까지 밑작업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가지고 앞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바로 링크로 걸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밑작업은 여기에 있는 타원형, 타원형에다가 퍼티를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건조를, 드라이기로 건조를 해가지고, 예, 파 이빨, 로 샌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샌딩. 이빨로, 그 다음에 탄 작업을 한, 거기까지 이걸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퍼티 <웃음> 작업을 할 때, 퍼티 작업을 할 때는, 음, 퍼티 작업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퍼티판을 퍼티판과 그다음에 헤라를 잡는 방법을 그거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밑작업 시간에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헤라를 가지고, 버티 헤라는 현장에서는 MDF, MDF를 잘라서 많이 써요. 그래서, 잡는 방법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식으로 잡,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라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음, 이와 같은 푸티판에다가 푸티판을 가 이와 같은 자세로 푸티를 가져오면은 푸티를 가져오면은 푸티는 이렇게 공기 구멍이 있어요. 기본. 공기 구멍이 있어 가지고. 이대로 퍼티를 하면은 장착 필름 저기 저, 얘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샌딩을 해서, <웃음> 평탄작업을 해서 필름을 붙이면은 요 구멍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죽을 해줘야 돼요. 퍼티를 그 겐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라를 가지고 퍼티를, 퍼티판을 살 때는 항상 퍼티가 따로 따로 가있지 않도록 따로 가있으면 바로 말라 버리니까 말라 버리니까 따로 가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한 다음에 퍼티를 개일 때는 퍼티를 개일 때는 이 판에서 양쪽 손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런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 두번두번그 다음에 한세 번을 하면은, 세 번을 하면은, 퍼티가, 퍼티가 어느 정도, 여기서 세 번, 하면 어느 정도 구멍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또는 네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퍼티를, 구멍을 없애준 다음에, 없애준 다음에, 이렇게, 퍼티 헤라를 가지고, 크로티 헤라 전체에 묻을 수 있도록 전체에 묻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은 이렇게 했으면 얘를 반을, 반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반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묻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크로티 헤라에 다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도딱 갖다 놔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것은 이렇게 팬티를 갤 때는 내가 남들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냥 어느새 어느 순간 한 부분 하는 거지 이걸 내놓고 이렇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헤라의, 헤라의 키만큼 헤라의 키만큼 갖다 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만 갖다 놓습니다. 구멍이,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은 퍼티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말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퍼티는 포리하고 수성하고 두 가지가 있죠. 핸디코트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음, 핸디코트 수성이에요. 수성. 수송. 그래서 너무 여러 번씩면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놨으면은, 이렇게. 갖다 놨으면 여기서 떼서 이렇게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할것 같으면은 여기를 편산자가 여기를 잡을 포치를 잡는다 그래요 포치를 잡는다 포치를 한다가 아니라 포치를 잡는다 그래서 여기를 포치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라의 이 헤라의 탄력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여기다 터치를 이렇게 집어, 공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좌우가 높기때문에 좌우가 높기때문에 여기다가 터치를 줘도 가운데가 평탄적업이 안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작업, 기초작업 6단계에서 매 처음에 이물질, 이물질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 제거를 망치하고, 망치하고, 립발을 이용해가지고 이물질 제거를 먼저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 만약에 터치 보다 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키를 맞춰 가지고 갖다 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 놔야 되는거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닥에 한 개도 안 올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 가운데 공간을 메꿔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공돌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이게 단차가 심하지 않는데 안 그러면 찹빠대가 굉장히 두껍게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빠대가 두껍게 들어가면은 건조할 때 건조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퍼티판을 좀에 이용을 해가지고, 퍼티를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반죽한 퍼티를 이 헤라의 두께만큼 이렇게 갖다가, 그 다음에 퍼티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떼가지고, 좌우에 메꿔서, 그 다음에 평탄 작업을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까지가, 거기까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밑작업 작업할 때, 밑작업 작업을 하실 때, 거기까지가 퍼티하고 헤라를 잡는 방법. 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거절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딩 하는 걸 갖다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쉬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커트가 끝나면 은 반드시 여기 잔여 푸티하고 남은 푸티하고 얘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대로 놔두고 던지려다 여기 굳어가지고 여기서 이 푸티가 일종의 충전된 충전재인데 이 굳어버리면 안 떨어져 이거요. 그래서 만약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할 때는 이거 물로 씻으면 되거든요. 얘만큼은 얘만큼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같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는것은 여기다가 퍼티를 섞으면 안되겠죠. 새 퍼티하고 그죠. 그래서 험 퍼티는 여기다 이렇게 보관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통을 별도로 해 가지고 쓴 통에 별도로 넣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건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계속 대고 있으면, 커티가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물론 부풀어 올라와서, 초기에는 눌러주면 되겠지만은, 부풀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만 더 되면은 타겠다.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지 마시고, 여러, 번, 여러 군데를 열을, 열을 줘가지고, 이렇게 마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행동을 할 때도, 여기를 완전히 말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열을 다해가지고, 열을 다해, 다해준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은, 건조가 되면은, 바로, 뺏발을 음, 가지고, 뺏발을 가지고, 깨지는데, 뺏발은 우리가, 어, 90방에서 105방까지 뺏발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부처다 그래서 이론에서 배웠지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어, 퍼티 판 퍼티 헤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퍼티를 떠서 그 다음에 퍼티를 거, 퍼티를 반죽을 해서 공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헤라 키만큼 헤라 키만큼 갖다 놓는 방법 그다음에 갖다 놓고 떼서 여기다 퍼티를 하고 그다음에 건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